아슬라 뮐렉 그~ 안녕하세요 다오스 키입니다. So, my friend 상우리 그래서 오늘은 한방진흥센터에서 이렇게 옷을 입었습니다. 잘 어울리나요 여러분? 이제 이 옷은 옛날 의사들이 입었던 전통 이상이고요. 어, 혹시 케이팝 좋아하시나요? 네, 케이팝 좋아합니다. 네, 케이팝 좋아합니다. 아... 저희가 저희 채널 최초로 연예인을 섭외를 했습니다. 오... 드라마 그 하자 있는 인간들이라는 드라마 <웃음> 어, 나오고 있는 그런 배우라고 합니다. <웃음> 게임. 같이 한번 오늘 한방지능원에서 네. 재밌는 체험들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가시죠. 다시죠 게임을 할 거예요. 게임. 어 어떤 게임이죠? 네, 이거는 이제 약초 체험하기관이거든요. 여기가 음.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미리 한 번씩 맡아보고 기억을 한 다음에 안대를 쓰고 맞추는 거예요. 지는 사람 한 사람 뽑아가지고 다른 사람 왕대접 해주는 겁니다. 오늘. 아 제대로 하겠는데요? 무조건 얘기해야 되죠. 아. 음 시간은 음. 1분안에, 1분동안 1분 봅시다 네. 자 이제 정해졌네요 <웃음> 아 이게 뭐야 <웃음> 자 오늘부터 당신은 아, 잠시나 아직 두무어마도다무어마도다 아, 저... 허리를 네. 굽히거라 죄송합니다 네. 내가 두 분으로 오늘 극진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서 진료를 받을 건데요 지금 안에 환자분이 계셔가지고 조금 조용 해야 된답니다 한번 진료를 받 스트레스 말고 뭐 별로 아... 특별한 거 잡히는 건 없어요 는 아... 약간 좀 허하다. s s t r e s s 요 d I was stressed. I was 간 t r 간 s s e d I was s t r e s 그 e d 그 was s t r e s s 는 d I was 이 t r e s s e d I was stressed. I was stressed. I was stressed. I was stressed. I was s t 의자를 갖고 오라. 네. 네. 의자를 갖고 오라. 라아 그래? 여기다 놓으라. 네 마마. 좀 거리 치우고네 알겠습니다. 어, 좋겠다. 와 뜨거. 오 뜨거. 뜨거. 기분이 어떠세요? 아. 이거는 <웃음> 치료가 아니라 고문이다. <웃음> 아 좋다. 좋네요. 오 푸른 탑. 아좋습니다좋습니다 이게 감국이라는 입욕제인데 가을에 피는 국화잎을 따서 말린 꽃이라고 혈기에 좋고 몸을 가볍게 해준다 아 그렇구나. 몸이 가벼워지는구나 반의사 장... 양반께서 몸이 허하다고 했는데 그 허한 것이 지금 다 채워지는구나 이거든. <웃음> 이거는 이로가요 몸이... 지금 <웃음> 날아가는구나 <웃음>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온열매트랑 이제 마스크팩을 체험을 할 겁니다 들어가시죠 오! 음, 어. 때리, 때리는데? 어. 따뜻한 어. 따뜻한 침대가 좋되어있 어. 니다 뭐가 어, 어, 어. 보이십니다? 그. 발이 좀 주무라고 <웃음> 어디 괜찮으십니까? 아주 기분이 좋구나 <웃음> 만족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이런 매트가 있는지 내가 잘다가 처음 봤다 <웃음> 아, 행색을 보아하니 녹아내리시는 듯합니다 아. 좋은 음악도 나오네 집에 이거 가져가고 싶고 그건 무리옵니다 <웃음> 오우 돈인데 힘이? 내가 우리 악마 이거 잘 못하는데 이렇게 <웃음> 네. 해서 도움부터 어. 돈을 받고 하는 건가요? 네. 5천원이에요? 아, 이거 다 하는데요? 네 이거 다 아, 이거 지금 온열매트하고 팩하고 체험하는데 5천원이면 4달러 정도 입니다 4달러입니다 아, 여러분 만족도 높게 어, 체험하고 돌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. 아. 용안이 많이 어둡구나 <웃음> 원래 피부색이 어둡어 <웃음> <웃음> 이 팩은 여성초라는 한방 한국 스타일의 그 한약 재료가 들어간 팩이고요 그 피부 진정이랑 여드름에 좋다고 하네요 해볼게요 이거 한번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? <웃음> <웃음> 아 팩을 했더니 피부가 좀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많이 좋아졌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이게 뭐냐면은요, 이 손바닥이랑 이 모든 몸이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요. 한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무릎이 좀안 좋거든요.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한번 눌러볼게요. 여기 이렇게 세게 한번 눌러보면은 별다른 큰건 없지만 잘 모르겠, <웃음> 모르겠는데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, 여러분. 무릎 개선해주고 아름다운 손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면 아름다움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바로 이거 한국로 오셔서 선택을 <웃음> 보시면은 이렇게 찻잔도 너무 예쁘고 차도 굉장히 작거든요 향이 굉장히 좋아요 차도 마시고 이제 마사지도 하고 저기서 팩도 하고 아, 너무 좋네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한방 체험관에 와서 여러가지 체험을 해봤고 이게 사실 여기 외국인들 와도 굉장히 체험하기 좋은 장소인 것 같아요 이게 어, 한국에 사실 뭐 케이팝이나 이런 드라마나 이런 장소들은 많이 유명하지만 이런 한방을 체험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네, 여기 오시면 은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나라에서 운영해가지고 네,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음. 굉장히 싼 가격에 많은 체험들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추천을 드리고 싶고 도와 잠깐 오셨는데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음. 아, 네, 네. 네, 오늘 하는 오. 드라마 완전 대박 나시길 바라고 어떠셨나요 오늘? 아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평소에 이제 드라마 촬영 이런 거 말고는 특별히 하는 일이 없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나, 밖에 나와서 이런 체험도 하고 음. 같이 재밌게 영상 찍은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한... 네. 아주 좋았습니다 아유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 다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 네.